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 심해질수록 올바른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호흡을 제대로 한다면 뇌에 금전적인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뇌와 심장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호흡 훈련을 함께 해볼까요? 해볼까요? 편안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은 뇌와 심장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호흡 훈련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한손을 가슴 상부에 대고 나머지 한 손은 배에 대보세요. 들숨과 날숨에 따라 가슴 쪽은 움직이지 않는 반면 배는 약간씩 안팎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입을 닫고 코를 통해 안팎으로 호흡을 해보세요. 차가운 공기가 코로 들어가고, 약간 따뜻한 공기가 날숨을 통해 배출되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전혀 호흡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에 다다를 때까지 들숨과 날숨 호흡량을 천천히 줄여보세요. 호흡을 들이마신 뒤 내쉴 때 편안하다는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함과 동시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 훈련의 핵심은 약간의 공기가 부족할 정도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통해 차분하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잠재력을 키워줍니다.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면 교감 신경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카테콜라민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출을 감소시키고 부교감 신경계 활동을 촉진시켜 심박동수저하, 정서안정, 환경통제력에 긍정적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멈춰주세요. 호흡 훈련 어땠나요? 호흡 훈련을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제대로 숨을 쉬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인지 몰랐어요. 뇌와 심장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호흡 훈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추천 영상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